하십니까? 오늘은 교육의 특정 이념의 잣대를 들이댈이 아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시대 과학첨단문명시대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사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정해도 치닫지 않습니다. 모든 과학기술은 결국 사람이 조종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이들 되는 거죠. 그래서 2600년 전 중국의 가장 위대한 명체상 관중 관자 선생께서는 1년 동안 고생해서 1개, 10개를 얻으려면 곡식을 씹고 1년 동안 고생해서 100개, 1000개의 일을 얻으려면 나무를 씹고 1년 동안 정성들여서 만개 십만개 더큰 이득을 얻으려면 사람 나무를 심어라 인재를 키워라 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는 인재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 뭐 과학고 등을 놓고 폐지론자들이 입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실적으로자립형이 자립고 쪽 등에 인재들이 가므로써 학교 간에 서열이 정해지는 것그사람들 좋은 대학이기 때문에 벌써 거기서 위에 가라지는것 폐해가 없잖아 있죠 반면에 그럼 모든 것을 평균할 것이냐 그러면 학력저하한생이 가질 겁니다 교육은 초중고까지는 기획균동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겠죠. 일반합입니다또 반면에 글로벌 시대에 선입과 경쟁에서 우리 우수한 인연을 키우려면 적어도 자립가 사람 같은 자산과 같은 학교도 필요합니다. 뛰어난 인재 한 명이 10만 명, 100만 명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글로벌 시대의 세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최선의 길 제가 보기에는 한번 명령합니다. 장병 사립고들이 클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아울러서 일반 고등학교도 나와도 충분히 우리 사회에서 밖에 나가서 세계 나가서도 떳떳하게 지식을 달려 수 있는 과 일반 고등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무수한 교사 배치, 컨텐츠 확보, 커리큘럼 확보 동시에 투테로 배행하는 것이 교육의 일반화와 수월성 교육의 인재 양성 교육을 다 두발평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육은 0년대기입니다 특정 정권이 1, 년 사이에 잡을 게 아니라 적어도 학생과 학부모와 학교 당국과 교육 정책 당국이 지혜를 모아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백년 대결을 꿈꾸는 게 아니라는 것이 교육의 입장일 것입니다. 묵자 그랬죠. 특정 정치 세력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입히면 안 된다. 교육은 공산본과 달리, 산부가 달리, 찍어내서 일 폐기지로 시간을 얻는 겁니다. 오체파 인구의 각기 개성을 살림으로써 그분들이 갖고 있는 훌륭한 재능들을 발휘해서 세계인들과 경쟁할수 있는 다양성의 사회를 우리 교육이 뒷받쳐야 됩니다. 자사과 관련해서 저는 분명히 제3의 길을 모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